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TV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네 <웃음> 오늘 네.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독자 2,000명 돌파해가지고 네. 너무 감사의 해 이벤트를, 어, 예, 이벤트를 준비했었잖아요 네. 약속드린 대로 그 영상 댓글 달아주신 한 70여분 되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하기로 했었죠? 총 10분을 추첨하기로 을 약속을 드렸었죠 광역뱅코버에 계신 분 5분? 그리고 타주에 계시거나, 어, BC주에 계셔도, 이렇게 조금 이제 광역 밴쿠버 외에 계시는 분들, 그렇게 포함해서 다섯 분. 이렇게 총 10분을 네. 추첨을 하기로 했었습니다. 네, 저희가 나눈 이유는 광역 벤쿠버에 계신 분들은 직접 찾아뵐 수 있어서 선물을 증정해달라고 네.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메일로 네, 기프트카드를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. 이 추첨통을 두 개로 그래서 나눴습니다. 이쪽은 <웃음> 이제 광역 벤쿠버. 네. 이쪽은 조금 멀리 계신 분. 타주에 계신 분들. 여기서 네. 저희가 골라서 네. 직접 찾아뵙고 증정하는 것도 만약에 허락만 해주신다면 영상에 담을 인터뷰를 예, 네, <웃음> 막 갖다 꽂자마 인터뷰 있잖아요. 서 <웃음> 네. 네 어, 어, 어떻게 어떻게 가다가 저희 이제 구독자가 되셨는지. <웃음> 네, 네, 네. 네그 통과하신 <웃음> 분에만 있겠다. <이렇게 또 웃음> <웃음> 네, 농담입니다. 하여튼 뭐 오늘 우선 추첨.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. 네. 우선은 먼저 아, 애실리레얼티님께서 멀리 계신 멀리 분, 계신 분 네. 먼저 네, 이메일로 <웃음> 네. 저희가 50불 상당의 기프트를 뽑겠습니다 지금 네. 안에 네. 이렇게 들어 있고요. 네, 잘 이렇게 섞어서 흔들어 주시고 네. 예. <웃음> 네, 네. 뭐 네. 맞으시죠? 네. 첫 번째 행운아 멀리 계신 어, 분. 네. 네. 볼까요? 고기 네, 고기. 오. 네. 알버타 캘거리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알렉스 리 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첫 번째 주인공 응. 되셨습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네. 막, 저, 뭐, 네 힘들고도 말고도, 네. 네. 두 번째 주인공 마밤. 마찬가지로 캘거리에서 어. 댓글 남겨주신 리키 손님, 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알버타에서 정말 많이 보고 네. 계신 것 같으세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. 세, 번째 세 번째 주인공. 두 네. 오, 이번에는 네. 토론토에서. 토론토에서. 네, 제이 리님. 아, 축하드립니다. 토론토, 네, 축하드립니다. 토론토 캘거리 나왔습니다. 네. <웃음> 네. 네. 네 번째 주인공 또 어디서 보고 계실까? 네. 맞습니다. 이번에는 어 헬리팩스. 어 헬리팩스. 아이디로? 아이디? 아이비? 네 아이디가. 빅을... 네남자 스코샤, 아 노바, 노바 스코샤. 스코샤. 스코샤. 네. 맞아요. 아거기저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? 노바 스코샤? 저기 랍스터. 아 랍스터. <웃음> 맞아요. 못 가봤지만 <감았지만. 웃음> 네. 네. 익히 들었습니다. 네. 네. 마 아, 마지막. 네 마지막 분이시죠. 네. 마지막. 마지막 주인공은. 지금 할리팍스, 온타리오, 그 날버탑 아... 나왔습니다 어디 계신가요? 썬더베이 썬더베이? 네. 엘리님 엘리님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네. 이렇게 다섯 분저희가 어, 이메일로 네. 네. 그 뭐이트랜스 e n 해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뭐 현금으로 그냥 <웃음> 네. 네. 아니면 기프트카드가 좀네 제일 네. 좋죠 네. 그럼 깔끔하시겠죠 네. 네. 자 그러면 제가 이 광역 벤쿠버 네. 다섯 분 직접 찾아뵙는 네. 주인공 분들이 누구실까? 아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뭘까요 어... 버나비의 최환님. 오, 아이고 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 오겠습니다. 버나비 나왔고요. 두 번째는 썰이 나왔습니다. 클로이 한님. 아이고 어, 네. 제딸 이름하고 똑같은데요? <웃음> 제 딸은 아직 <웃음> 한국말을 야 이건 잘몰라서제 딸은 네. 아닌 것 같습니다. <웃음> 플로이한에 네, 네. 스펠링이 좀 틀리네요, 제이 네. 네. 아세 번째 주인공 보겠습니다. 네. 리아랑 밴쿠버, 버나비 나왔죠? 세 번째는 뱅쿠버 오. 오. 차은진님 오. 축하드립니다. 아니다. 네. 아, 골고루 나오네요. 네. 버나비, 쏘리뱅쿠버 A B는 저희가 갈 수가 있어요, 그렇죠? 네. 네. 자, 그다음에 네 번째 주인공 저희 보겠습니다. 코키틀람 와우, 와우, 진짜. 다 지역별로. 네. 네. 이현지님, 네. 아 이현지님 쿠키틀람 축하드립니다. 아. 축하드립니다. 찾아뵙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<웃음> 네. 여러분의 원튼 슬튼 <웃음> 네. 다짜고짜 들어가서 <웃음> 상품 받으라. 그리고 네. 마지막 주인공 이죠 네. 네. 다다다다 마지막 주인공은 어딘가? 아 밴쿠버 역시 밴쿠버 주하에 조셉 아. 창님, 네. 조셉 JH 창님. 이렇게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아 이거. 모든 분들을 다 증정을 못 드린 점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. 그런데 네. 네. 저희가 이렇게 소소한 상품과 재미난 이벤트를 열고 또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겠다고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우선 다시 한번 이열 분들 축하드리겠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. 항상 늘 저희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애원 주셔서 너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건 네, 네. 네. 좋아요. 구독 알림, 설정. 알림 설정까지 네. 감사합니다. Happy New Year, everybody! bye bye!